둘, 하나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거든요 바로 어, 매튜 보더랑이 만든 리플래쉬라는 플러리쉬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플러리쉬는 데넨데이브의 판도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어, 자신은 그 오프닝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 플러리쉬를 할 수가 없어서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를 가르쳐 드리기 전에 이 앵글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플러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오프너 인데요 이런 식의 오프너를 사용합니다 판도라의 오프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오른손이 카드를 한번 떼어보세요 자그 다음에 이 엄지에 이 엄지 뿌리 있죠 이 뿌리에다가 이렇게 모서리를 갖다 대시고요 오른손의 엄지가 카드를 반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상태에서 뿌리에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엄지가 바늘게 이렇게 떼서 이렇게 카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이걸 일단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검지가 카드를 한장 이렇게 떼어냅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가져오면서 돌려주고요. 어, 자이 상태에서 이 패킷이랑 지금 이 패킷이랑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카드를 한 장을 떼어내고 이거를 쭉 손을 오른손 이렇게 쭉 피면 이렇게 카드를 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다시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어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왼손과 오른손으로 나눠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왼손이 잡는 거는 이렇게 잡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손이 카드를 이렇게 잡습니다 자 다음 에 오른손은 한 장을 밀어서 당기고 다시 밀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팁을 드리자면 손으로 카드를 이렇게 꾹 누르세요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민 다음에 당길 때 엄지를 축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검지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 됐죠? 그럼 다시 폈을 때 중지를 축으로 카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빠르게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검지가 이제 중지를 축으로 이렇게 카드로 돌릴 때 손도 같이 이렇게 돌립니다 돌릴 때 왼손이 이 카드 한장을 중지와 함께 검지가 잡고요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블렛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한장 떼어내고 자리를 바꾸고 검지가 카드를 받고 이제 블렛을 할때자오른손에 검지가 카드를 밀어주고 당긴 다음에 돌리면서 이렇게 자 여기서 제 상태에서요 아 어, 엄지 뿌리와 이 오른손 약지 잡고 있는 이 카드 있죠 이 카드는 계속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왼손이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패킷이 있죠? 자왼손의 검지로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검지가 살짝 이렇게 밑으로 카드를 내리면서 눌러주면 이 다음에 있는 무브를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바퀴 돌려주고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그 다음에 다시 카드가 오는데 자이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로 오는데요 이렇게 원상태로 왔을 때 왼손에 이 검지랑 중지 사이 있는 이 카드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 상태 돌렸죠? 카드를 패킷을 밑으로 내리고 돌아올 때 엄지가 이제 중지 포지션을 엄지가 하는 거죠 이렇게 카드를 받아 들고 딱이 상태 보이시죠? 이 상태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온 다음에 돌아오면서 엄지가 카드를 이렇게 돌려주고요. 검지가 카드를 놔줍니다. 놔주고 이제 오른손이 카드를 이런 식으로 돌려줘야 돼요. 마지막 무브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돌려주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카드를 펴주는 거죠. 왼손에 검지가 또다시 카드를 이렇게 펴주고 오른손에 검지가 살짝 힘을 풀면서 이렇게 카드를 돌리면 마지막을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검지의 카드 한 장을 떼고 그다음에 패킷을 패킷의 자리 를 바꾼 다음에 왼손의 검지가 이 오른손의 카드 한 장을 받아들고요. 그다음에 오른손이 카드 한 장을 밀고 당기고 다시 밀면서 왼손이 블렛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주죠. 자,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다시 왼손이 이렇게 카드를 뒤집고 이 상태에서 왼손이 이렇게 카드를 눌러 줄때 오른손에 이 검지가 힘을 살짝 풀면서 이런 식으로 스냅을 주면 카드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왼손의 검지가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굉장히 깔끔하고 재밌고 멋있는 플로리시입니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강을 잡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어,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